디자인 레시피의 진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어, 인디자인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어, 인디자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디자인 기능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인디자인을 활용해서 책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툴 설명 플러스 어, 책 편집 디자인에 관한 내용까지 같이 녹여내서 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음, 필요한 자료라든지 좀더 꼼꼼하게 텍스트로 된 파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디자인 레시피 카페에 자료를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디자인 레시피라고 치시고요. 어 여기 디자인 레시피 저희 책도 나오네요. 음, 의도한 건 아닌데 디자인 레시피 표지 디자인 편에 대해서 검색을 할수 있고요. 어, 책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카페잖아요. 어, 아래쪽으로 스크롤바를 내리면은 음, 디자인 레시피라는 제목의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가이드북 쪽에 인디자인 레시피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시면 어, 음, 오늘 강의할 내용부터 해서 관련된 내용의 텍스트 파일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만 가지고는 어, 인디자인을 활용하기에 쉽지가 않을 뿐더러 또 제가 이거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책 편집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중간중간 추가해서 설명을 할거라서 어, 어떻게 보면 은 여기 카페에는 기능적인 부분이 더 많이 설명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필요하신 내용은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카페에서 활동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가 앞으로 설명할 그 단계적인 그런 구조는 디자인 레시피 내지 디자인 편의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디자인 레시피 내지 디자인 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3페이지부터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63페이지 Q12번이 인디자인 기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인디자인을 같이 켜서 어, 저랑 함께 살펴보면 좀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인디자인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죠. 저는 처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떤 패널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패널을 그냥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맨 위에 여기 보시면은 창이라고 보이는 곳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을 눌러주세요. 작업 영역 다음에 입력 체계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어, 인디자인에서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세팅이 됩니다. 요런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할 것들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고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편집을 누르시고 편집을 누르시고 환경설정 그리고 문자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문자에서 체킹을 해야 될 것은 구분다운표 사용에 요게 체킹이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꺼져있는 분들은 체크를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급문자 아, 보이시죠? 여기서 누락된 글리프 보호가 보이시죠? 여기서 입력 중 보호랑 글꼴 적용 시 보호를 다 체크를 해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본 작성기에서 어, 컴포저로 Adobe C, J, K, 달라 컴포저라고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한글 편집을 하신다면은 근데 나는 영문으로 된 어, 원서를 편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음 여기서 어도비 달라 컴포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은 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음 이제 여기까지 기본 세팅이 끝이 난 상태예요. 이제 우리가 새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문서를 누르면 새 문서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책 편집 디자인을 배우다 보니까 책이라는 글자가 눈에 띌것 같아요. 최은 여러 가지 인디자인 파일을 묶어서 한꺼번에 편집을 할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라 문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서를 누르시고 인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 는 되게 편리하게 이렇게 판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판형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 이쪽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콕 하고 높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음, 오늘 제가 편집을 해볼 사이즈는 A5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A5를 선택할 거고요.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포인트, 파이카, 인치 등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는데, 어, 책 편집할 때는 밀리미터가 가장 어게 보면 편리하다? 어,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단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어, 세로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로를 누르면 지금 보이셨나요? 폭하고 높이가 바뀐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업할 책은 폭이 좁고 높이가 더긴 세로 방향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걸 선택을 합니다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어, A라고 써져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 일반적인 도서의 바인딩 형태고요. 바인딩은 묶어주는 걸 말해요. 책을 묶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묶는 것이 우리나라 책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일본어 한자같이 써져있는게 일본 서적을 말해요. 오른쪽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랑 책이 반대로 넘어가게 돼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A라고 써져있는 첫번째 바인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책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씩 구성이 되어있죠? 그렇게 되면 IN 해주시고 페이지 마주보기, 책을 펼치면 스프레드 형태로 책을 마주보고 있죠 페이지가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시작 페이지는 음, 보통은 1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빼먹게 되면은 텍스트 박스를 일일이 그려야 하기 때문에 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체킹을 꼭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련미 슬러그를 클릭을 해주세요. 도련이라는 거는 재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네,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내지 편집 디자인인데 이때는 도련을 3 mm 상하좌우 지금 상단, 하단, 안쪽, 바깥쪽 이렇게 돼있는데 보통 상하좌우라고 불러요. 상하좌우를 3mm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책마다 5mm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5mm로 편집을 해야되는 경우 또는 양장제본 같은 경우는 에 10mm로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 수, 이렇게 올리면 은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숫자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갑니다. 요거는왜 한꺼번에 움직이냐면 이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설정 동일하게 만들기 라는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풀면은 한칸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재단선 도련선 같은 경우에는 도련은 상하좌우가 같은 그 여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넓이를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사용하는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지 편집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래서 3mm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슬러그는, 슬러그는 지침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상대방이라든지 또는 인쇄소 이런 분들한테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뭐 날짜, 제목 또는 뭐 전달사항 이런 거를 써 넣는 영역인데요. 음, 요즘은 뭐 많이 사용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0으로 놓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백 및 단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백 및 단을 눌러서 어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면은요. 제일 먼저 새 여백 및 단이라는 이런 팝업창 하나가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어 내가 주로 사용하는 여백 및단이 있으면 여기서 조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새로 문서를 처음 열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하기보단 나중에 메뉴창에서 따로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확인해서 그냥 우선 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제이 지금 세 페이지가 하나가 이제 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메뉴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인디자인에서 지금 보이는 여러가지 메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파일 편집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써있는 요구간을 우리는 메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컨트롤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이 공간을 도구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쪽 뭔가 여러가지가 나와있는 여기도 패널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열린 패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들은 이렇게 여기에 붙여서 열고 닫고를 할수 있기도 하지만 어 작업에 따라서는 이렇게 떼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리된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뭐 그럼 명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가까이에 다가가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이 활성화가 되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보급 패널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 부분을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시고요. 다시 클릭을 해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활성화되시니 보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걸 놓아주시면 다시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끌어당겨서 작업을 하시거나 또는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눈금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선택할 때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눈금을 선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금자가 열려 있어야 작업을 할때 편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금자가 열려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메뉴에서 보기를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눈금자가 열려 있기 때문에 눈금자 숨기기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눈금자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눈금자가 없고 보기를 누르면은 눈금자 표시라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거의 기본적으로 어, 작업을 하기 전에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페이지를 나타내는 칸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1페이지밖에 표시가 안되는데요 제가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만들면 지금 2페이지로 이동을 했죠. 그럼 여기 보면 숫자가 2로 바뀌는게 보이실 수있고요 이쪽 3페이지쪽으로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할거는 숫자가 3으로 바뀌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게 이쪽에 초록색 버튼 보이시죠. 오류 없음이라고 써있는데요. 여기가 플립라이트 팝업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작업 하는 환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가 있으면 여기가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오류가 뭐 있음 또는 뭐 오류가 몇개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일을 작업하다가 새로 열었을 때는 여기를 체킹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링크 유실이 된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어, 플리플라이트 파워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작업할 때 요거를 누르시면 스크롤 이가능하고요 새로 화면 이동 빠라고는 부르는데 그냥 편하게 스크롤 바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구요. 가로로 이동하는 빠는또 아래 있죠. 가로 이동 빠도 있으시고 어,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음, 이동을 하실 때 확대 축소를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확대 축소를 할 때는 도구 패널을 작업을 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어, 기본적으로 우선 이동을 할때 쓰는 도구 패널부터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확대 축소 도구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되게 귀찮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업하다가 이걸 클릭하고 여기 지금 돋보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누르시면 플러스 되고 a l t 를 누르고 하면은 마이너스로 바뀐 게 보이시나요? 이걸 누르면 줄어들죠 화면이 근데 작업을 다른 걸 작업을 하다 축소를 하고 싶거나 어,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그또 클릭하고 클릭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기 불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 도우 패널을 활성화시킨게 아니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커지고 아래로 굴리면 작아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는게 볼수 있어요 손바닥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할때 편합니다 이 스크롤바를 사용하셔도 을 되지만 어, 이렇게 확대를 하고 한 상태에서 스크롤바를 사용하면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되는게 아니라 좀 과격하게 확확 이동되는 성향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면 작업을 할때 훨씬 더 컨트롤을 디테일하게 할수 있겠죠 우선은 도구 패널이 이렇게 한 줄로 생기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줄로 생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모양이 다르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모양을 두 줄로 바꾸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편집에서 환경설정 누르시고 인터페이스를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여기 패널, 부동도구 패널 1열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한 줄인 거예요. 이거를 2열로 바꾸시면 두 줄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시는대로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설정, 인터페이스 이 아래 이행은 뭐지? 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를 말하는 거고 행은 가로를 말하는 거죠. 행을 누르시면 고급 패널이 어디로 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저는 제가 쓰는 게 세로로 된 일렬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은 원하시는 도구 패널을 클릭을 하면 친절하게 이렇게 무슨 도구인지 설명이 뜹니다. 맨 위에서부터는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 페이지 도구, 간격 도구, 내용 수집, 내용 수집 도구. 문자도구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 꼬리표가 달리는 게 처음에는 편하실 수 있어요. 어, 이게 무슨 도구인지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잖아요. 근데 사용을 하다보면 이 꼬리표가 달리는 게 번거롭거나 눈에 거슬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나 이거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는 똑같이 인터페이스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을 없음으로 체킹을 해주시면 어, 아까처럼 뜨는 설명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우선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보시는 선택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검은색 화살표라고도 부르고 선택 도구라고도 하죠.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라고 부르는 이 하얀색 화살표. 이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화살표는 클릭을 할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직접 선택 도구랑 이 검정색 화살표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려면 요거는 사각형 도구라고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도구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은 선택이 되고 길게 누르면은 이 사각형 도구의 밑에 있는 다른 도구들이 열려요. 사원 도구, 다각형 도구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도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그리고 좀 알아보기 쉽게 색칠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면 사각형 도구 전체가 클릭이 돼서 이동을 할수 있겠죠. 근데 선택 도구가 아니라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해서 하얀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면 가운데를 클릭하면 그 선택 도구랑 그러니까 검정 화살표라고 할게요. 검정 화살표랑 하얀 화살표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얀 화살표의 기능은 직접 선택이라고 해서 한쪽만 직접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하얀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색깔이 칠해지면서 이 부분만 제가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면은 클릭을 안한 부분은 동그라미가 하얀색이죠. 근데 하얀화 살표로 클릭을 하면 색깔이 들어가고 이 부분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 다른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부분만 내가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면 하얀화 살표를 전체를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검정 화살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마스터 페이지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